아, 오늘 이 자리는 강서구가 어느 도시보다 약자와 동행하는 자치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好 yeah. yeah.